이런 시간에 우리가 공기 대기 쪽에 오염물질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뭐 위해 요소 이런 걸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물에는 우리가 먹는 상수도로부터 해서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하수, 뭐그 다음에 빗물 할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물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 폐기물 관련 쪽 영역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물이 우리 인체에 왜 필요하냐 뭐이 부분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체중의 약한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세포 속에 약한 40%, 조직에 한 20%, 나머지 혈액에 한 5% 정도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합하면은 한 60에서 70% 정도이다, 이 얘기고요 만약에 이물 중에 한 10%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 건강에 이상상태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30%를 잃어버렸다 탈수되었다면은 생명의 위협을 위협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생리적 작용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식품 소화 영양 흡수, 운반 순환, 노폐물, 뭐 배설,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약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 자 필요로 하는 양이 약 2에서 2.5 리터 정도 얘기가 됩니다. 우리 생활과 관계해서 물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농어촌에서는 약한 330리터 정도를 사용한다고 라 통계치가 나와요. 그런데 도심지역은 한 450리터 정도 사용을 한다. 이 얘기는 도시에서 물 사용량이 우리 생활과 관해서도 훨씬 높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급수 관련해 가지고 위생과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이걸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게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세균성 이질, 그 다음 유행성 간념을 이렇게 A형 간념 이런 것들 당연히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인성 질병 유행 관계된다면 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기생충과도 관계가 됩니다 해협충, 간협충, 회충, 편충, 이런 것들. 그 다음,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물질들, 뭐, 농약, 뭐, 시안, 수원, 카드뮴, 이런 것들도 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관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또 기타 질환으로서도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질산성 질소. 자, 이게 1 0 m g f 이 단위로서는 100만 분율 ppm 단위와 같습니다. 자, 10ppm 이상 되는 질산성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을 섭취를 했다면 대표적인 것이 유아 피부 창백증이라고 그러는 메트로 헤모그로빈 혈증, 다른 말로 브루베이비라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요드가 갑상선 종의 문제와 연관 이 있고 불소 같으면은 충치라든지 불소 함량이 너무 많으면은 반상치라는 치아의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다음 황산 이온은요. 주로 설사, 소화기 계통의 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계면활성제 자, 이 계면활성제 사용이 많으면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분해가 곤란하고 이래 되면은 환경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 분해는 잘 되는데 연성 세제라고 경성 세제의 반대 개념인 연성 세제. 그러니까 분해는 쉽게 될수 있는 세제 종류인데 여기는 주로 인산염에 의해 가지고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자, 물에 관해서요. 자, 밀저 밀저하고 이두 사람입니다. 사람이 밀즈라는 사람하고 라인케 이두 사람이 연구했는 결과가 어떤 연구결과를 냈나 하면은 밀즈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1893년에 미국 로렌스시에서 요 물을 공급을 할때 물을 여과해서 공급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장티부스 환자들이 사망률이 확줄어듭니다그 다음 독일에서 라인케라는 사람이 같은 해입니다. 1893년에 엘베 강물을 역시 여과해서 공급을 해줬어요. 여과급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함부르크 시민에서 일반 사망률이 뚝 떨어지더라 자 이거는 그 전에는 물을 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공급을 했다는 얘기고요 단지 여과만으로서도 이와 같이 환자 발생과 사망률 이런 것들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뭐, 살균, 고도 살균 소독이라든지, 이 어떤, 어, 과정을 거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필터링을, 여과를 했음에도, 이와 같은 좋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놀랍죠? 자, 이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물을 이제 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화 되는 되고 지금은 우리가 정수 처리 를 하는데 이 정수 처리 그냥 일반 정수가 아니고 고도 정수 처리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가정의 수돗물로 공급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나오는데 자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 자 상수도 개통도만 한번 보고 나머지는 내가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테니까 대구시 상수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취수부터 해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급수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서울 아리수 수도물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아웃라인은 자 물을 취수를 합니다. 그다음 정수장에 보내기 위해서 도수관을 통해서 정수장에 보냅니다. 정수장에 정수장에서 정수를 다 해가지고 배수지로 보내는데 그 통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보냅니다. 그럼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급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취수를 했습니다. 취수를 해가지고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예로서 여기 같으면 가장 가까운데 낙동강 취수장이 있습니다. 다사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를 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 들어오는 걸 걸러내겠지요. 그죠? 그다음 또 모래나 자갈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들어온 건 염소 전처리를 해서요. 침사지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침사지에서 다 떨어뜨리고, 안 떨어지는 것들은 약품 투입이라든지 응집제를 넣어가지고 응집시켜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가벼운 거는 위로 끼워가지고 제거를 시킵니다. 자, 응집제 넣어가지고 교반시키고, 그 다음 또 침전지에 넣어가지고 또 침전을 시키고, 침전 안된 거는 여과, 여과 시스템을 거쳐서 여과하고, 그 여과된 물을 이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염소 후처리 소독을 합니다. 그럼 소독된 물을 정수지에서 송수지를 거쳐서 배수지 거쳐서 각 과정으로 급수됩니다. 이 과정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때. 자 염소 전처리 단계가 있었고요. 염소 후처리 소독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염소 전처리는 왜 하느냐? 자 BOD 제거를 합니다. BOD라고는 주로 biological a c i e n d e m a n d 약자인데 유기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다음. 유기물 제거를 합니다. 냄새나는 물질 제거를 합니다. 뭐, 세균이 있다면 세균, 세균도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방지도 시키는, 자, 이런 염소전처리 기능을, 기능으로 첫 단계 염소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후처리 소독은, 자, 소독을 해서 염소후처리로 염소 소독을 했는 경우가 있고요. 염소 소독 아니고 오존 뭐 고도 정수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염소 처리를 해서 염소가 급수되어 가지고 집에까지 들어가기 갈 때까지도 염소가 일정 부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어떤 어,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돼 들어오더라도 소독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잔류염소를 일정 부분 정수장 기준으로 해서 정수장 기준으로 해서 유리 잔류염소는 4ppm 이하로 유지시켜서 내보내라. 그 다음에 수도, 전에 나올 때 염소가 0.1ppm 이상 결합잔류 염소 0.4ppm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염소를 처리해서 보내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되거나 우려가 된다 이럴 때는 염소 농도를 높여줍니다. 0.4ppm 이상 그 다음 결합 잔류 염소는 1.8ppm 이상 유지해 가지고 보내주라 그 다음 급수시설을 어떤 새로 만들었다든지 어떤 개보수해서 했다면은 혹시 어떤 오염이 됐을 경우가 우려되니까 이때는 50에서 100ppm 농도로 염소 소독 후에 사용을 해라 이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염소 소독을, 아, 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 올 때까지 염소 소독된 상태 염소 냄새가 날 겁니다. 소독 냄새가. 그, 이거 왜 이런 걸 보냅니까? 그 염소, 잔류 염소를 일정 농도 이상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보내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자, 취수장에서, 취수장에서 취수해가지고, 자, 여기에 혼화지를 거쳐가지고, 뭐, 응집, 침전지 거쳐서, 모래 여과, 여과를 주로 이제 모래 여과를 거쳐가지고, 뭐, 정수지로, 배수지로 가정으로 간다. 자, 이걸 그림으로, 지금 나타냈는데 자, 홈페이지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상세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러면서 자더 추가된 부분이 뭡니까 자 이거죠 오존접촉지가 혼나지 앞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과되고 나와서 후처리, 후오존 접촉지, 그 다음에 활성판 흡착지, 이 부분이 고도정수처리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거쳐서 가정에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정수처리를 거쳐서 되는지 그다음에 취수장에 물은 어디에 물인지 관심 있죠? 취수장에 물이 낙동강물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동강물을 굽이 거쳐 가지고 낙동강 여기에 다사에서 취수하는 거 이거 보다은좀더 깨끗한 물이 없느냐? 어, 위쪽에, 구미 위쪽에서 취수장을, 취수를 해서 오면은 좋겠다. 지금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안 돼요. 협상 잘안 되면은 지금 우리, 우리 이 지역은 거의 100% 낙동강 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물은 어디 물인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각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자 상수원의 수질을 검사해야 되는 항목과 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상수원 관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에 나왔는 것이 하천수 복류수라는 종류의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소수 그 다음에 지하수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각각의 지금 보시면은 월 1회 분기당 1회 이상 이렇게 검사를 하여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항목들 있다 보시고 그 다음 상수도는 썼습니다. 상수도를 통해서 쓰고 이제 하수 폐수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자그 관리가 오염원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오염원이라는 오염원이 있는데 이거는 일정한 장소에서 배출되는 배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자, 예로서 어떤 산업폐수, 어느 업체에서 딱 나오는 산업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뭐 도시 하수, 가정 하수, 뭐 도시. 음식 상가, 세탁소, 뭐 분뇨, 축산, 폐수, 발전소, 냉각수, 뭐 이런 것들 명확하게 일정한 장소에서 배출되는 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비점모염원이 있습니다. 예로서 농경지, 뭐 골프장, 뭐 거리 청소 해가지고 나온 오염 물질들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분 잘할수 없잖아. 이런 것들을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산업해수하고 우리가 일반 도시에서 나오는 도시 하수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설명을 하면 은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산업해수에는요 주로 중금속 및 화학약품이 많고요. 생물학적 처리, 처리가 곤란합니다. 자,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은 주로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질소나 인을 포함하는 유기물질을 가졌는 폐수를 처리를 할때 생물학적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금속이나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있는 산업폐수는 생물학적 처리가 사실 불가능해요 생물학적 처리라는게 뭡니까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그 미생물들을 배에 키우면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이잖아 있 그런데 그 미생물들이 중금속 화학약품이 있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있냐 다 죽어버려요 크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도시하수에는 유기물질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하다 분뇨는요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생물학적 처리만으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분뇨는 수인성 질환, 기생충 질환을 일으키는 균을 함유하고 있고요. 질소 농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특별히 특수 상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어 가지고 폐수, 산업폐수, 도시아수, 분뇨 이렇게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 이 표는요, 오염물질 배출원과 그 피해 영향에 대한, 내, 영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 수준을 가지고 상식으로도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와 연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자, 농축계수라는, 농축계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환경, 물 중에 어떤 농도 분해, 생물체 중에 농도. 다시 말해서, 농축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생명체 속에 뭔가가 농도가 높더라, 이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드는 경우가 뭐 수원 중독, 수원을, 수원이 인체에 해로 중금속으로 취급받고 있으니까 자, 수원이 바닷물 속에 수원 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물 속에서 사는 생명체 중에 수원을 많이 농축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종 어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게 메스컴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참치라든지 이런 어 참치 속에 수원 함량이 굉장히 높다, 농축 개수가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바닷물 속의 수원 농도 보다 참치 속에 수건이 많이 농축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위 동물일수록 농축 정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생물 농축이 가능한 물질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는 농축이 안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농축 안되는 물질은 우리가 자 보시면 이겁니다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는 그렇게 농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BS, 소듐 이런 것들이 농축이 안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생물 농축이 되는게 DDT, PCB, 수원, 카드뮴, 납, 크로마연, 방사능물질 이런 것들이 농축이 된다. 사실 조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그 다음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기 힘든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용존산소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로 dissolved oxygen 해서 DO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DO. 자, dissolved oxygen. DO. 용존산소량. DO. 자, 용존산소량은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용존산소량이 높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나머지는 뭐 BOD니 COD니 이런 값들은 값이 높으면 좋지 않은 수치고요 DO는 높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물론 온도에 반비례하지만 은 일반적으로 20도씨에서 9.17ppm까지 녹는다.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속에서 고기가 점프하면서 이렇게 뛰지요. 고기가 점프를 한다는 얘기는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어느정도 부족하냐 5 ppm 이하로 떨어지면은 고기가 거의 대부분 숨을 잘 못쉬어 가지고 점프를 해서 공기 중에 나와서 산소를 호흡을 하고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을 구하면은 그 물이 아 어느 정도 산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용존 산소량을 값을 구해가지고요. 두 번째,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라고 그러는 값을 나타냅니다. 자, BOD 값이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분해해야 될 유기물질양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많이 오염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람직하지 가 않죠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1단계 BOD가 있고요 2단계 BOD가 있는데 1단계 BOD는 탄소화합물이 산화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다음 2단계는요. 질소 화합물이 산화되는 데 필요한 산 산화되는 데 필요한 요구량, 산소 요구량입니다. 자, 이거는 100일 이상 걸려요.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가로축이 데이, 그러니까 날짜 시간, 세로축이 BOD 값입니다. 자, 1단계가,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단계, 1단계 탄소 분해 되는 그래프고요. 2단계가, 자, 이렇게 가서, 2단계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질소가 분해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BOD5라고 하는 게 5일 동안, 5일 동안, 자, 실험을 해서 5일 동안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을 구해보면 주로 이 탄소가 분해되는데 필요하는 요구되는 산소량이에요. 자,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0일 동안에 BOD 20, 그러나 20일 동안에, 자,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BOD 5 20일, 실험을 20일 동안을 해야 되면은, 어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기 힘들죠? 5일도 길어. 5일 동안 실험을 하려고 해도, 이거 아무리 빨라도, 5일 이내에는 실험 결과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BOD5 값으로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5일 안 기다리고 짧은 시간 내에 실험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렇죠. 자 BOD 값을 구할 수가 있는 폐수가 있고. 못 구하는 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못 구하는 폐수 아까 어떤 산업체에서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독건물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닷물이다 이런 것들 속에 미생물 배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그러니까 화학적 산화제를 대부분 우리가 쓰는 것이 이거 화학적 산화제로 과망간산 카륨이나 K2CR2O7 자이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이 산화제로서 화학적으로 산화시켜 버립니다 그 화학적으로 산화시켰을 때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빠르면은 3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는 COD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5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죠 자그 다음 또 BOD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 유기물을 화학적 산화제로서 산화시키는데 필요로 한 산소량을 구했다. 그것이 COD 값입니다. COD. COD. 그다음 나오는 것이 경도 하드니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누를 수돗물에 비누를 이렇게 해서 손을 씻으면, 은어 이렇게 비누가 오랫동안 이렇게 거품도 나고, 이렇게 잘 상태가 뭐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바닷물에 이렇게 씻어 보세요. 어때요? 비누가 수돗물에서 씻는 거와는 다른 느낌을 느끼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칼슘, 마그네슘, 뭐, 망간,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양을 우리가 경도라는 탄산 칼슘 함량으로 환산해가지고 경도라는 값으로 나타내줍니다. 자, 경도. 자, 경도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일시경도라는 경도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영구경도라는 경도값은 일시경도는 탄산경도라고도 얘기하고요 영구경도는 비탄산경도 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시경도는 이것이 탄산이온 하이드로슨 카보네이터 이온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나머지는 염화이온 황산, 질산이온, 이런 것들은 비탄산 경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구분은, 자, 일시 경도는요, 이거는요, 그 글자 그대로 일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도입니다. 이걸 뭐, 가열을 해뻘다든지 이러면은요, 이 경도가 제거,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연구 경도는 쉽게 제거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유물질. 자, 약자로 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uspended solid. 자, suspended solid. 자, 일반적으로 입자 사이즈가요.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메타, 1mm. 1mm 정도 크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침전이 가능합니다. 침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5마이크론 정도 된다면 그냥 침전은 안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5마이크론에서 한 0,000마이크론 이하 정도, 이게 분산 상태입니다. 그 다음, 0.1 마이크론 이하 같으면은 이게 콜로이드 상태입니다. 콜로이드 상태. 자, 그러니까 분산 상태이냐, 침전 가능한 상태냐, 아니면 콜로이드 상태냐, 입자 사이즈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은 분산 상태하고 콜로이드 상태는 침전을 만들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 제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져요. 그다음 대장균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분이고요. 자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주로 폐수, 하수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 질소산화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질소산화물이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단백질이 가수분해 되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이 또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되면서 아질산성 질소로 바뀝니다. 그다음 더 산화되면은 질산성 질소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질소를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질소 제거하는 것이 탈질 혹은 탈질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은이 방법입니다 질산성 질소를 환원을 시켜서 아질산성 질소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공기 중으로 질소 가스로 제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탈질 자, 이 탈질 소화 반응을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호수나 저수지의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수심에 따라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층을 이루습니다. 층을 이루, 층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표층에서는 조류 광합성 작용이 되고요, D.O. 또 포화 상태 혹은 과포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산소 호화, 산소량이 점차점차 줄어들 거예요. 자, 줄어들면서 그 밑에 수온약층이라고 층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건, 그 다음 그 밑에는 심수층이, 심수층대가 또 존재합니다. 여기는 정체되어 있어요. DO 갑이 낮아요. 산소, 산소, 산소가 저 녹아져 있는 양이 굉장히 그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하니까 혐기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분해돼 가지고 뭐 CO2 가스도 나오고 황화수소 가스도 나오고 침전물층에서는 침전물층과 심수층에서 이와 같이 낮은 산소 상태 혐기성 상태니까 이와 같은 가스들도 막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층들이 이루어져 있는 층이 봄, 가을에는 이 밀도차로 인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집니다. 층이 혼란이 일어나서 확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침전물층에 있던 것, 심수층에 있던 것들이 막 층이 고정되어 있다가 뒤섞 기면서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봄 가을에 자, 이걸 전도 현상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전도 현상. 자, 그다음 호수 저수지가 부영양화 다시 말해서 뭐 조류 같은 것들이 식물성 프랑크톤 뭐 조류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증식됩니다 이 증식의 주요 인자들이 뭐냐 하면 은 먹이입니다 조류가 먹잇감을 조류의 조류가 성장을 할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그 영양분이 뭐냐 하면 은 이겁니다 C-N-P 이렇게 약자로 나타냈는데 자 유기물질 탄산염이 한 100이라는 양이 있다면 질산염이 을질산한 15-16% 공급되고 인산염이 1 정도 공급되면 이와 같이 조류 식물성 플라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상태가 갖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자, 이때, 그러면 이 부영양화 일어나는 걸 최소화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좋기는 방법은 황토를 투입한다든지, 뭐, 활성탄을 투입한다든지, 황산구리를 투입을 해버리면 이 조류가 번식을 못 합니다. 그런데, 황산구리를 그냥 투입을 할 수가 없잖아. 그 투입하고 나면은 낙동강물 취수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런 부영양화의 문제점이 나온다. 나온다. 자, 그 다음, 폐수하수를 처리하는데, 자, 물리적인 처리. 뭐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그다음 침전되지 않으면은 위로 떠는 거는 부상 기름 같이 가벼운 거는 위로 띄워서 분리시켜 내버리는 부상 분리 그다음 화학적으로 중화시키거나 응집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처리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 호기적 혹은 혐기적 처리 방법 제가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자, 이 링크가 지금 얘기하는 하수 폐수 처리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자, 들어가서 한번 보시되, 자, 이 법칙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스토크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스 토크 법칙, 마우스. 자, 이름을 스토크 법칙이라고 무거우면 침강이 되고요, 가벼우면 위로 뜹니다. 침강 또는 부상에 예, 똑같은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자, 보시면은, 침강 속도를 v_s 라고 침강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g가 중력 가속도입니다. g 중력 가속도, rho_s 입자 입자 밀도입니다. rho_w는 물 워로 약자입니다. 자 물의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입자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면은 앞에 넣으면은 이게 침강이 되고 이게 거꾸로 순서가 바뀌면은 물보다 가벼우면은 위로 뜨는 부상입니다. 자 물의 밀도와 차이 그다음 d는 입자 직경입니다. 입자 직경 센티 단이고 그다음 μ가 점성계수입니다. 점성계수 이 식에 이해가지고 넣어보면은요 자 이게 침강속도가 얼마가 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18뮤 분의 g 로 s 마이너스 로 w d 제곱 그럼 그래 입자 직경이 크면은 제곱에 비례해서 침강속도가 커지는 거고 점도가 점성 개수가 크면은 입자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 다음 밀도 자,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물리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침강이냐 부상이냐 부상이라는 얘기는 물보다 비중이 작은 입자 기름이라든지 제지, 뭐 합성세제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합해수 똑같은 스토크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거꾸로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스토크 법칙에 대해서 기억을 저 식을 좀 기억을 합시다 식은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 중화처리 방법이 있고요 중화철이라는 것은 산 같으면은 염기성 물질로 석회, 소석회 이용해서 중화제로 쓰면 되고요. 산중화제고요. 그 다음, 응집을 시킨다는 얘기는요. 응집제를 첨가해가지고 응집을 시킨다. 응집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제타전이라는이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입자와 입자가 제타전이 반발력이 크면 은 이게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뭉쳐지지 않은 걸 이걸 뭉쳐가지고 침강을 시키도록 만듭니다. 이게 응집제 역할입니다. 응집제는 이렇게 무기응집제가 있고요. 유기응집제가 있습니다. 무기유기응집제가 있다. 그다음에 산화환원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니까 남을 산화시키는 것이 산화제입니다. 남을 산화시킨다. 자신은 환원이 됩니다. 자 산화제로서 염소겟소, 그다음 염소화물, NaClO, 뭐 CaOCl2, 뭐 오존, 자, 이런 것들 다 산화제입니다. 남을 산화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환원제는요. 아황산염, Na2SO3, NaHSO3. 그다음에 아황산 갯소. 황산제 1철. 자, 이런 것들이 환원제입니다. 남을 환원시킵니다. 자신은 산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산화제, 환원제 얘기가 됐고. 그다음 폐수 하수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지금 보시면 은몇 가지가 나와요. 산화지법, 산화지라는 건 그냥 연못입니다. 자 연못에서 폐수, 하폐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못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분해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학교 주변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하폐수를 넣어가지고 산화지폭으로 처리를 한다. 어떤 애로점이 있을까요? 그런 땅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 모기, 파리, 해충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할까? 사실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살수여상법.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지 같이 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뭐 어떻게? 에? 음, 살수여상이라고 그랬는데, 자 뒤쪽에 나오는 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 자, 회전원판법, 활성원입법 자, 이거 다 호기적 산화. 처리입니다. 호기적 그러니까 미생물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자 BOD 100대 질소 5대인1 100대5대1자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공급을 해주는 그 먹이가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고 그러는 폐수나 하수 속에 들어가 있는 먹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넣어줘야 돼요. 100대 5대 1.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쓰러지 발생량을 보면 활성원입법이 굉장히 많다. 소요 동력은 이거는 산화지 필요 없습니다. 살수 여상에는 반송해야 되는 있기 때문에 동력이 필요합니다. 활성원입법 동력 많이 필요합니다. 유지관리 활성원입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전원파법도 어려워요. 살수여상법은 조금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유지관리 산화지법은 크게 유지관리할 거 없습니다. 자연상태 그대로 설수 있습니다. 소요면적 이건 굉장히 넓어야 되겠고 나머지는 자 회전 원판법 좀 작고 나머지 보통입니다. 그다음 단점으로 보시면은 산화지법 냄새 모기 겨울철의 동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수 여상법은 냄새 체류 시간이 짧아 적정 처리가 어렵다. 자 이게 어떻게 되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게요. 그림을 보면서 회전 원판 뼈법. 13도 이상 보온이 요구되고 고농도 폐수는 사실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활성 온이법은 동력 소비가 큽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어렵잖아요. 쓰렇지 양은 또 많아요. 그 다음 운전을 해야 되는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키는 활성원입법 좋은데, 음... 자, 또 소요되는 쪽은 많이 필요합니다. 산화지법 마찬가지 설명됐습니다. 자, 폐수를 연못에 체류시켜가지고 조류광합성에 발생된 산소와 공기 중에 용해된 산소로 호기성을 유지해서 폐수 내 유기물을 산화분해 시키는 방법이다. 자, 이 얘기고요. 자, 이게 살수여상법입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어떤 뭐연탄재 같은 이런 쇠섭청을 갖다가 두고, 그 다음에 오수를 갖다가 음. 위에서 스프레이를 해서 뿌려버립니다. 뿌려버리면은 이 쇠섭청에 호기성 미생물들이 살면서, 자, 여기에 공기 접촉되고, 그 다음에 이 폐수를 분해를 해냅니다. 그래서 유입된 하수가 처음에 침전지 거치고 1차 살수 여상, 자, 이거 하나 거치고, 그 다음 또 여기에 나오는 처리수 한 번에 처리가 잘안 되면 두 번째 2차 살수 여상 거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침전지 거쳐가지고 처리수 내보내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살수, 물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스프레이 한다. 그리고 최석청에 이 어떤 이걸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살수여상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현기적 처리. 네. 금만하고 자, 혐기적 처리. 자, 보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1단계 유기산균에 의해서 소화된다면, 유기산과 지방산 CO2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미생물 메탄균에 의해 가지고 2단계 소화가 된다면, 자, 이것들이 메탄, CO2, H2O, 암모니아, 황화수소, 머캅탄, 이런 것들로 2단계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혐기적 처리에 방법인데 이제 나오는 것이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요. 이때 이 메탄가스를 연료로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소화 1단계는 산성소화 과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기산을 만들었습니다. 2단계가요. 알칼리 소화 과정이고 메탄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호기성 처리와 혐기성 처리에 대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에,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 하수도에서 자, 우수, 빗물하고 오염된 오수를 합쳐서 처리하는 합류식이 있고요. 각각 분류해서 처리하는 분류식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합류식은 건설비 적게 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강우시에 하수량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수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여름철에 가뭄이 계속될 때는 침전물이 쉽게 부패될 수가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합류식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오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빗물도 들어와서 같이 합해 가지고 합류 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자, 이런 경우. 그 다음 폐기물에서 자, 크게 나누고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 링크를 걸어둔 부분은 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상수도, 하수도, 폐수, 오수, 뭐 우수, 전체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 물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